음 성장살 지금 저녁인데 출출해서 이거 떡을 돌려먹을 거예요. 이것도 새로 시킨 건데 꿀살기입니다. 우리 하나씩만 일단 먹을까? 응. 치킨 먹어야 되니까. 응. 30초만 돌리면 돼? 전쟁 돌렸더니 이렇게 빵빵해졌어요. 들어있어요, 꿀떡. 근데 이거. 나 고추 넣거 봤어? 고추도 들어있네. 응. 음. 맵겠다. 고추 마늘이야. 고마 그래서. 음. 맛있어. 맛있네. 음. Come on. 有没有问题的 어떻게 고백했어. 고마워. <웃음> <웃음> 제가 원래 쓰던 그린티 시드 세럼인데 거의 다 써서 다시 샀습니다. 뷰러 쓴지 오래돼서 뷰러도 하나 새로 샀고요. 그 다음에 비자 시카 마스크 이것도 하나 샀습니다. 그 다음에는 요거 구달. 여기 거 한번 써보고 싶었는데 한국에 왔으니까 한번 사봤습니다. 구성품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봄품 잡티 세럼이고 이거 조그만 걸로 똑같은 것 같고요. 이거는 크림입니다. 이거 마스크팩도 하나 같이 들어있어요. 얘는 청귤 비타C 토너 패드입니다. 열어보면은 이렇게 들어있어요 향이 되게 상큼합니다 오늘부터 한번 써보려고요 치코바입니다 어, 짜잔 빵 먼저 이것도 매운데? 맞아 이거 스틱를 잘했다 음.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다 진짜 오랜만이야 응 음. 진짜 몇년 만에 먹는 거야 배달 시켰는데 에그드랍을 시켰습니다. 처음 먹어보는데 엄청 먹고 싶었거든요. 이게 발릭 베이컨 치즈입니다. 베이컨 더블 치즈입니다. 이게 아메리칸 햄 치즈예요. 이게 기본 햄 미스터 에그 토스트예요. 이거 먼저 먹어볼까? 무슨 소스야? 음. 음. 정말 기본 계란이다, 이거. 음. 근데 소스가 맛있다. 그럼? 그래? 음. 그리고 맛있다. 맛있어. <웃음> 아 이거 안 왔어! 영양검자!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응. 어. <목소� bracelets> <file> <s indo> <realistically> <arrangement>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일어나서 유튜브를 보고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벌써 자가 격리한지 1 1차가 됐습니다 이제 4일밖에 안 남았어요 격리 체질인가봐요 전혀 나가고 싶거나 불편한 거 없고 아주 편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일어나서 점심을 먹어볼게요 뜯어주세요 소스 먼저 넣어야 되나 응. 응? <웃음> <웃음> もなかあ、まる I'm <laughs> sorry. 오늘 맛볶이 참치 김밥, 쫄면입니다. 쫄면 맛있어. 꽤나 좋네? 이것봐, 이거 뼈봉투! 이거는 교촌 레드 콤보인데, 이거는 반만 시켰어요. 음, 콤 대박이군. 대박이요 먹어봅시다. 다리. 음. 이건 없는 거. 이게 닭다리 아니야? 이게 음. 그거잖아, 작은 거. 닭다리가 왜 이렇게 작다고? 이게 닭다리 아니야? 응. 음. 이거 닭다리 아니야, 이거? 봐봐, 음. 크기가 너무 차이나잖아. 닭다리 왜 이렇게 커? 그니까. 뿌링크뿌링크는 가끔 먹어야 돼 가끔 먹어야 맛있게 먹을 수 있고 교촌은 언제, 언제 먹어도 맛있어 지금은 한시고요 오늘은 자가격리 마지막 날입니다 2주차 끝나는 날이에요 마지막 자가진단을 할거예요. 이 자가진단 어플을 켜서 이걸 누르고 이제 온도를 재고 체온 을 적는 다음에 저는 증상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안녕 안녕 안녕 하고 이제 저장을 누르면 끝입니다. 시